작은 1층이란 말인가? 너무 떨려. 다 떨려. 여기 어때 엄마? 당당하게 찍자. 맞다. 에어컨 아 그리고 비행기 안에 또 빡세게 틀어주잖아. 근데 한번더 갔었으면 지금 더 간다 안 됐을 것 같다 아, 진짜 간다 안 믿겨 대박 더 이상 제발 이상한 일 제발 그만 겪고 싶네요 냠방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어서 연세품도 일찍 받을 수 있었어요 바, 가자마자 바로 짜잔 와나 진짜 가나 봐요 와. 대박 I give my hopes up every time. d want be, be to find. i t s c e h a n k you so much. 아, 여기로요? 어떻해못살 떨려 진짜 Please follow this video closely as we will be demonstrating. Hey. Thank mm -hmm. you. 아따, 서러워. <웃음> <웃음> 출입구칭하면서 멘탈이 너무 털렸어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아, 나. Welcome on board, this national express service. You're safe. Congratulations. If you feel unwell or unsafe at any time, please use our live on the show of the weekend sickness. Smoking, including the use of e-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 an a n e it r d n t r e t m thank you so much 오셨다 oh 아, 오셨했다다 또 나가면 됩니다 아 대박 긴 만하다 고마워